사장님 집뭐 하시는 거예요? 아 우리 그 앞집에 어머님 어제 꽃감 좀 드시라고 갖다 드셔 갔다가 집이 오래됐잖아요. 저희가 뭐한3 40년 된 거니까 그 문에서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온대요. 안에 이불하고 해놨는데도 추우신가 봐 그래서 문풍지하고 비닐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그 문풍지좀 챙기고 그다음에 창문 사이즈 재갖고 저희가 마침 비닐 쓰던 게 있어요. 그거 뭐 좀잘라갖고 창문 좀 막아드리고 그렇게 좀 하려고요. 어. 음, 여러분들 뭐 봉사활동이나 기부활동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. 멀리서 찾지 마세요.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이웃부터 좀 챙기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. 그럼 같이 가시죠. 갑시다. 와, 어제 어머니가 해달래 이 비닐. 근데 아버지가 왜 괜찮다 고 그랬잖아요. 근데 어머니가 해달래. 아이고 저라도 하려고 어. 했는데 뭐만는게 없어가지고. 그러니까 내가 해드릴게. 내가 공중지하고. 왜? <목소리> <목소리> 어머니 잘하신다. 아이고 목소다 오래돼 갖고. 머니 나오지 마세요. 추워. 응. 음. 어. 몸통지 새 걸로 다 교체해주고, 사이즈 제가서 비닐 붙여드릴게. 아예 뭐? 아, 밥이요? 아이, 좀 이따 먹으라고 우린 아침 일찍 안 먹으니까. 네, 아니야, 아니, 우린 안 쳐, 우린 안 쳐. 이게 엉성하게 붙있어서이치나가하네 아, 오케이 오케이 훨씬 나네 아, 그래. 예 바람이 안 들어오죠? 혼대도 여기 음, 필름이 음, 이렇게 딱 물린다고 이게 필름이 딱 찍힌다고 이렇게 전체 빼요 빼, 빼? 빼? 이제, 어머, 어머니 어두운 거 싫죠? 빼습니다 어우 햇빛 들어오는 거봐 하나씩만 1 2 2 2 2 2 2 2 2 2 2 2 2 2 2 오케이. 2 2 2 2 2 2 2 2 2 2 2 2 다시 왔습니다, 언니. 뭐 꼼꼼해, 그. 이불로 해도 그 앞에만 따지지 밑으로는 바로 다 들어와. 그래, 빨리. 집에 따지지. 따지지. 응? 까시까시까시훅 끈다고 박아놨던 것 같은데? 팽팽하게 당겨주세요. 아, 한번 칠해주세요. 합시다. 이거 혹시 맞잖아. 완벽하게, 밀, 밀폐가 완벽하게 되잖아. 위아래 냅릴 거야, 한 번. 아이고야. 갈게요, 어머니. 네. 네, 갈게요, 어머니. 아버지 쉬세요. <웃음> 아이고야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갈게요. 네. 네. 어, 어, 땀 봐, 땀, 땀. 와.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약간 두통이 있었는데, 지라고 응. 나니까 다 나왔네. 여러분들 오늘 또 우리 앞집 어머니, 아버지, 어머니는 눈이 지금 안 보이시고, 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세요.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하세요. 다. 뭐하 조금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되게 불편하세요. 그래서 꼭뭐 돈을 들여서 물질적인 것만 봉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, 요런 것들도, 그리고 내 주변 이웃부터 챙기는 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좋은 봉사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연말연시고 소외된 계층 분들이 참 점점 늘어난다그래요기부금액도 매년 더줄어진다그래요 계속 이상하게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각박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뭐 금전적인 거를 하나 돈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질적인 걸로 버리면 내몸 건강하니까 내 몸으로 있어 다른 분들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서로서로 돕고 그렇게 지내서 좀 따뜻한 연말연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자기닭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 눌러주세요. 좋아요.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돼요, 여러분들. 그래야 제가 더 신나서 일하죠. 네,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